자꾸 망고 캐리 피지. 어 망고. 응? 리 아유 까망고왜 그래? 무서우니까. 어휴, 망고 겁먹었어. 어머. 멋찌야얘 되게. 되게 곰 같다. 아, 꼬리 펌을 하고서는 지 망고를. 어? 찌 얘네들 가러야 누나한테 왜 그래? 아래 네. 어, 게 누나가 더 이겨 만지야 <웃음> 너왜 뭐, 너 그래? 누나한테 왜 그래? 혼나야지 고이라도혼나야너 누나한테 왜 그래? 어? 애들 내 칼을 채워놓을까요? 응 음. 깜짝이야 어, 지고 어, 망고, 괴롭히지?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지 어, 어, 어, 어, 지 어, 그래?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얘 지금 한다. 미안한 안돼. 집사가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그래. 왜냐고? 내려오게 해, 되냐. 응. 어. 오 꼬리 흔드는 거 봐. 어머! 어머! 어머! 어머! 아 잡아주질 못해가지고. 모지안 다쳤어요. 제잽 썼어? 네. 안 다쳐, 저녁들은. 괜찮아? 너도 놀랬지? 얘도 지금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네요. 이 말씀 드려 아, 진짜. 모지 아이고 근데 좀 말썽쟁이 먹으지 모찌야 <웃음> 적당히 좀해 적당히 좀해 어찌야, 어? 잠좀 자자, 망고, 멋지, 멋지. 체리 체리 아이고 깔끔. 오찌무찌야야 우찌. 여기를 어떻게 뛰어 올라갔대? 한일메좀어요한 1m... 한 1m 50 정도 되겠는데 새끼 여기서... 여기를 뛰어 올라갔네 한방에 샤리! 망고 있어 <웃음> 뭐한거있다 여기 <웃음>